d o t s t o don't s t don't s t o t s t o don't s t don't s t o don't stop, don't t o p d don't s t don't s t o 제 룩은 요번에 빠지게 된 조합이에요. 나갈 때마다 입는 것 같아요. 회색 탑만 입는 건 부담스러우면 위에 반팔 가디건을 같이 입어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면서 수수해서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단추를 풀고 입어도 또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검은색 샌들을 신어줄거예요. 끈처럼 되어있어서 시원해보여요. 이제 신발까지 착용한 전체 사셔 보여드릴게요. 올해는 여름하면 이 코디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여름이 낭낭한 코디였습니다. 두번째 룩은 이 원피스는 여름만 되면 무조건 찾는 원피스예요. 강렬한 빨간색과 귀여움이 가득한 레몬색의 가방을 같이 코디해주었어요. 원피스 색상은 워낙 눈에 띄는 색상이라서 레몬색과의 조합이 걱정되었는데 보니까 더 귀여운 느낌의 코디가 되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검은 색샌들을 신어줄게요. 여름이 오면 항상 입는 원피스 그리고 귀여운 미니 레몬 가방으로 귀여운 느낌을 살린 코디였습니다. 세 번째 룩은 어깨 퍼프와 넥라인이 포인트인 원피스와 빨간색 가방을 코디해보았어요. 여름에도 너무 편하기만 한 것보다 한 번은 이렇게 꾸민 듯한 원피스를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꽤나 파인 뒷모습이 매력적인 원피스입니다 헤어는 시원하게 집게핀으로 대충 올려주었고요 가방의 끈이 은색이라서 더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신발은 어디든 잘 어울리는 베이지 슬리퍼를 신어 주었어요 데이트 나갈 때이 코디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원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꾸민 듯하게 나갈 수 있는 코디였습니다. 네 번째 룩은 레오파드 포인트 나시와 검정색 반바지를 코디해보았어요. 헤어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로 닦고 곱창끈으로 마무리해주었어요. 여름에는 원피스를 자주 입지만 바지가 입고 싶으면 보통 나시와 같이 입어요. 크롭 나시와 반바지의 조합은 항상 옳은 선택인 것 같네요. 이너 탑은 첫 번째 룩에서 입은 탑을 입었고요. 나시 구매할 때 부인에게 레오파드 문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세 번째 룩에서도 신었던 슬리퍼를 신어주었어요. 요번 코디는 헤어가 살짝 포인트였고 전반적으로 블랙으로 맞춘 코디에 레오파드 포인트였어요. 여름 섹시걸이 되고 싶으면 도전해보세요 코디였습니다. 다섯번째 룩은 또 다르게 수수하면서 시원한 여름 코디예요. 발라붙는 나시는 부담스러우면 입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은 계속 등장하는 베이지 슬리퍼 신었어요. 나시가 워낙 헐렁거리고 파여서 살색 브라탑과 같이 입어주었고요. 상의 색상과 맞추어 시원하게 슬리퍼로 골랐어요. 한여름 저녁 바다와 어울릴 것 같은 시원수수한 코디였습니다. 여섯 번째 룩은 살짝 에스닉한 느낌으로 코디해보았어요. 재작년 여름에 보자마자 꽂혀서 바로 구매했던 상의인데요. 상의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바로 원래는 끝단이 뾰족한 디자인인데 제가 안에 입고 있는 탑을 넣어서 크롭으로 해버렸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끝단을 살릴만한 코디를 생각하지 못해서 넣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하의를 루즈하고 통이 살짝 큰 바지와 매치해도 이뻐요 신발은 또 검정 샌들을 함께 신어 주었어요 살짝은 특이하게 생긴 상의와 편하면서도 이쁜 카키색 반바지를 매치한 나 오늘 파워페피가 되고 싶다고 하면 도전해보세요 코디였습니다. 일곱 번째 룩은 하이틴인 줄 알았는데 테니스 하러 가는 사람 같은 코디예요. 약간 수영복 재질 같은 나시와 그와 어울리는 테니스 스커트를 매치해서 하이틴 느낌도 내면서 편하게 코디해 보았어요. 그리고 만두같이 생긴 아이보리색 가방도 같이 매주었어요 상의 뒷태가 굉장히 파여서 탑을 입거나 패치만 붙이고 입어야 조금 더 느낌이 살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헤어는 정말 그냥 막 묶어서 오히려 꾸안꾸 느낌을 내주었어요 신발은 튀지 않게 베이직 슬리퍼를 신었어요 지금 입고 있는 룩에 신발만 운동화로 바꿔주면 하이틴 느낌 제대로 날 겁니다 나는 오늘 하이튼 느낌을 내고 싶지만 오버하기는 싫다 하면 도전하세요 코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